어떤 주제가 좋을까? 더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재미있는 주제, 애니메이션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공포 나오고 있고요. 또 라면이요. 와, 라면도 있고요.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무기 고르기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떠다다다다. 어! 어, 음, 그렇죠. 뭔가 무기가 있어야겠죠. 아, 집에 있는. 조금 더 나으려나? 어쨌든요! 집에 있어도 뭔가 나를 지켜만는 무기는 있어야 하니까요! 저라면 태모 선 바베큐용 새꽃이라... 바베큐를 해먹을 일이 있을까요? 마시멜로를 구워 먹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요? 좀비가 있어도 그래도 맛있는 걸 먹고,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있구나. 그렇다면 나라는 바베큐용 새꽃이! 이뭔 개소리야! 망치 같은 거죠? <웃음> 왠지 모양이 멋져 보이니까 이번엔 장우사 할게요! 에? 아무래도 지팡이가 좀더 낫겠죠? 다칠 수도 있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야 좀비가 올라오는지 볼 수도 있으니까 등산용 지팡이! 가겠습니다! 나라 왠지 살아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잉어잉 파이프렌지? 저건 처음보는건데? 골프채! 아, 의외로 좀비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골프도 가르쳐주고! 그럼 좀비들이랑 친하게 지내면 좀비들도 나라를 좋아해서 물어 뜯지도 않고 맛있는 걸 먹고,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있으니까. 저골프채요 좀비랑 친해질거예요! <웃음> 크리켓 배트? 저거 게임할 때쓸수 있는 것 같아요. 크리켓이라는 운동을 할때 쓰는 배트라는 거겠죠? 옆에 있는... 보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칼... 나라가 쓰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러면 좀비랑 재미있게 놀 수도 있으니까 크리켓 배트! 다음 단봉 어? 좀비들! 말안 들으면 봉으로... 때릴 거예요 <웃음> 맛있는 걸 먹고, 먹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삼단봉 할게요 삼단봉 <듀> 이번에는 홈미라 음, 골프채라 재미있는 스포츠도 빼놓을 수 없죠 나라는 골프채 <웃음> 품질 보증 조선단 가겠습니다 음 이번에는 가 있어야 뭔가 든든한 저만의 숙소를 지을 수 있겠죠? 해마 가겠습니다! 어? 어? 마시멜로 구워먹으려면 화염 병도 있어야 되고 꽃치도 있어야 하는데 어떡하죠? 음... 그... 새치가 아니라도 어쨌든 마시멜로를 구워먹을 만한 꼬챙이는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는 화염병 할래요! 소화기, 해머 안전한 게더 중요한 거 아시죠? 소화기! 조선단 농사를 지어서 식량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좀비들과 즐겁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골프? 역시 친하게 지내면 좀비들이 먹을 걸 줄지도 모르니까 골프채! 5시발밖에 없는 새총이냐? 비를 피할 수 있는 장호선이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건. 어려워지니까요 차라리 장우산을 나눠서서 친구가 될래요 장우산 그리켓 베트냐 따뜻한 화연병이냐 해체를 했으니까 그리켓 베트는 안해도 되겠죠? 화연병 갑니다 소화기 장우산 음, 여러분들 근데 소화기는 쓸줄 아시나요? 나라는 사실 직접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소화기 장우산 가겠습니다 따뜻함이냐 재미있는 게임이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는 골프채 뷰움. 이번에는 골프채랑 소화기 안전한 소화기 재미있게 놀수 있는 골프채 음, 역시 골프채가 좀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는 운동도 가르쳐주고 종비들이랑 친구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골프채 예이 골프지 휴 우와 다른 분들은 아 저런 걸 고르셨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셨다니 나라도 이제 여기에 천명 추가된 거죠 우와